잠깐만 잠깐만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야뭐 이쪽 눈에 내야 돼? 내가 있어 아 진짜? 그래 좀 내줘 우리 3명이야 석이는 돈 많다 3명 못네야 좋은 친구다 진짜 응. 아, 씨. 아. 올라가서 할만하면 또 오는 거고 아니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테고 <웃음> <웃음> 야 근데 이게 확실히 물이 잘 쪼여진다 신기하다 뭔가 쪼여주는 느낌이 확실히 난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염소가 보여. 염소가 <웃음> 새끼인가? 야, 야 오겠다 야, 안산앞지 어, 위험해? 야, 야 뿌리 있어 뿌리 있어 야 먹을 거 주면 오지 않을까? 야 뿌리 있어 근데 그래, 저거... 여기 여기에 잠깐 앉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오, 좋다. 어 좋다. 아 상쾌하다. 야 그래도야 등산 좋네 상쾌하네. 난저 염소가 와가지고 딱널 들이받는 거야. 그걸 딱 유튜브 각으로 잡았으면 좋겠어. No, no. 아, 야, 너! 너! 아, 야나아야난안 돼. 아니야 내가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. 카우곤 흑염소한테 공격당하다. 오 <웃음> 어, 온다. 야 효사나 각 잡아라. 온다. 조금만. 야, 조금만. 잠깐만. 야, 잠깐만. 야, 조금만. 야, 잠깐만. 잠깐만. 야, 잠깐만. 야, 잠깐만. 야, 잠깐만. 잠깐만. 잠깐만. 야, 야. 야. 야, 어, 야,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 지금 경계선까지 왔어. 야, 이거 온다, 온다. 온다, 온다. 너무 잠깐만. 잠깐만. 잠깐만. 잠깐만. 잠깐만. 잠깐만. 순가 내려가. 뭐지 말고. 아, 순하구나. 어, 나 진짜 무서웠어. 깜짝, 깜짝 놀랐어. 네, 저 밑에서부터 따라오더라고요. 멋있어서 따라오나봐, 제가 앞내니까 <웃음> 아, 그래서 양순이에요. 네. <웃음> 아, 아 여기, 여기, 여기 있어. 염소또 있어, 여기. <웃음> 야, 근데 얘네는 얼마나 무서운지 도망갔어, 아, 안 보여. 서영아, <웃음> 아, 지금 안 돌아보고 도망갔다. 우리 그냥 버리네. 서영아. 아. 진오 <목소리> 맛있어 아 자, <줘바>. 따라 봐라 <목소리> 이거지? 와 진짜 맛있다 야 얼음, 얼음 동동 한입니. 진짜 맛있어, 저저 <목소리> 저, 저도 주면 안 돼요? 또 마셔보고 싶은데? <목소리> 아, 제가 다 먹었어 진짜 맛있어, 너도한입다 먼저 겠네쟤쇼꼬쿠쿠쿠 사람. 야 진짜 꿀맛이다 아, 야이 맛에 장충전해. 등산하네 이에등산하 어. 충전하세요 나 먹여줘 먹여달라고? <웃음> 나 진짜. 뭐, 손이 없어 먹어 진짜 이아씨먹어먹어오먹 아이씨 더러워 형아 저기 뭐, 이런 거말잘 들어서 좋아 이 친구는 이런 거막 짬처리 잘해주는 친구 아. <웃음> 말해도 짱처리가 <짠> 뭐냐 <웃음> 짬타 이거야 <웃음> <웃음> 오야경치 좋다 여기 이야. <웃음> 아, 다 왔다, 다 왔다. 공주봉. 야, 야, 김밥도 꺼내자. 다 비었어. 어, 냄새 보소. 야, 개쩐다. 야, 계란 진짜 많이 들어가 있다. 와, 진짜 계란김밥이다 이거. 이거 맛있어, 음! 야, 신라면. 우리는 무조건 김치사발면 음. 아니면 육개장, 음. 육개장. 맛있맛있 음. 음. 음. <웃음>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. 맛있 맛있다. 맛있다. 맛 맛있다. 우리 둔산 모임 이름이 있죠. 뭔데? 갈수록 태산. 와 진짜 재미없다. 진짜 대충 지었다. 우리 되게 기발하자고 생각했는데. 어. 그거랑.. 와.. 진짜 태산.. 홍어들이 여행이 있어 진짜 네가 갈수록 태산이다. 첩첩. 맞아 맞아. 우리 어차피 갈수록 태산 할 거고 어쨌든 네가 어떻게 여기 가서 기발하 이름 나눠 한번 쓰자. 산이니까 약간 산 이름 들어가면 될거 같아. 그래 그래서 갈수록 태산. 박효산. 아아얘 이름! 아 박효산.. 박효산 있잖아 박효산. <웃음> 의미가, 의미가 뭐 무슨 의미야? 어? 무슨 의미야 저기.. 음, 박.. 박 차고 말이야? 일어나서.. 어? 그러니까. 효.. <웃음> 어? 효도를 <웃음> 부모님께 잘하면서 산을 타자 야 얼마나 좋아 <웃음> 박효산 박효산 박효산 자 내려갑니다 야 미끄러워, 미끄러워. 야 미끄러워 야진 미끄러워 있. 여기, 여기 있어. 어, 염소 또있어 여기. 아까 순하다고 했으니까 한번 가 낼까? 오! 오마이야. 오 마이 갓. 와, 와. 오마이갓 뜨. 귀엽다. 와, 와, 와. 와, 와. 오! 와. 너무 맛있죠? 오늘 아, 순하다. 안녕. 아, 동영상으로 찍어줘. 안녕. 내 아침에 알베겨가지고 집에 먹어요 진짜 맛있는 집이에요 제첫 음. 등산 브이로그인데 어 되게 할만했어요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웃지 말고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또뭐 범죄자야 다 <웃음> 아무튼 다음에 또 이제 산탈 기회가 있으면 좀더 전문적으로 찍어보도록 할게요. 저는 마카오 건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아 웃지 말라고. 아, 어떻게.